요정을 떠난 여정 오 마이 갓 에블바리 I t r i e o d y 아이 구그라 그만 찍어 그만 그만 그만 그만 아이 아이 예쁘구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예쁘구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이번 영상은 마스카라가 제대로 지워지지 않고 시작하고 피부가 발리고 시작하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급하게 지우느라 피부가 너무 빨개져가지고 지운다고 나름 지웠는데 너무 자극돼가지고 손눈썹다 뽑히고 그러느라 잘안 잘안 지워지더라고요 양해를 부탁드리고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제가 이번에 급하게 이렇게 메이크업을 찍는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왜 제가 화장을 했는데 다시 이렇게 급하게 지우고 빨개지면서까지 다시 메이크업 영상을 찍냐면요 지금 제 눈밑이 보이시나요? 여기는 애교살이고 여기는 눈밑 지방이라는 곳인데요 제가 유전적으로 눈밑 지방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약간 움푹 패여있기도 한데 눈밑 지방 좀 튀어나와 있죠? 그래서 애교살이랑 눈밑 지방이 되게 분간이 안 가는 것도 있고 사람이 되게 피곤해 보여요 이렇게 보면 엄청 피곤해 보인단 말이에요 다크서클 처럼 그래서 조만간 기가 막힌 원장님에게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받으러 갑니다 솔직히 상형수술 축에도 안 껴준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수술이니까 영상에서 이제 얼굴이 붓거나 티가 날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영상을 찍어둬야 될것 같아서 메이크업 영상 같은 거는 지방 재배치 하기 전에 미리 좀 급하게 메이크업을 찍도록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배치하고 그러는 거 사생활인데 그렇게 말해도 돼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당연히 저의 사생활이고 음 말하기 부끄러운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재배치는 이거 워낙 제가 제가, 제가 많은 분들한테 엄청 물어봤거든요 여러분 저 재배치할까요 말까요 엄청나게 고민 상담을 해가지고 그분들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후기 영상이라도 찍어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알리면서 영상도 후기 영상도 찍어 올릴 예정입니다 그거는 나중에 후기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은 제가 미리 급하게 찍는 이유는 그런 이유였다 라고만 알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은 조금 더빙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왜냐면 잘 들어보세요 에뛰드하우스 춤추는 오로라입니다. 이거 발색, 색감 진짜 이쁩니다. 완전 추천! 브러쉬로 코 파듯이 살살 비벼서 탁탁 털어주고 윗 쌍꺼풀 라인을 천천히 윗 눈두덩이까지 펴발라줍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카메라를 의식하는 제 눈동자를 볼수 있습니다. 뷰티 유튜버 분들은 어떻게 카메라 의식을 안하고 그렇게 화장할 거 잘할 수 있는지 정말 리스펙합니다. 리스펙! 합니다. 리스펙. 다음도 에뛰드하우스의 비몽사몽꽃모닝 얘도 색깔이 진짜 자몽자몽 한게 눈 위에다 얹혀주면은 진짜 적어도 자몽밭에서 최저시급 받고 알바하다가 온 자몽 먹고 도망친 알바생 느낌이 날수 있습니다 뭐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암튼 이거를 눈두덩이 이쪽으로 살살 위쪽으로 끝쪽으로 살살 쌍꺼풀 끝으로 살살 뭘 그렇게 살살 하는지 모르겠는데 살살 펴발라주세요 언더 언더 언더에도 살살 묻혀주세요 살살 묻혀주세요 이거는 솔솔 말린 솔방울을 발라줄 겁니다 이것도 역시나 에뛰드하우스 거고요 쌍꺼풀 라인 끝쪽을 좀 길게 어두운 색깔로 자몽색과 이어질 수 있게끔 좀 비벼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비빔밥처럼 비벼준다 잘 비비고요 잘안 비벼주면 눈도 당겨서 밑을 다 비비고 파운데이션 떨어져 나가니까 조심하시고 잘 비벼주세요. 발릴 수 있게끔. 자! 여기서 나왔습니다. 제가 뷰티 유튜버를 못하는 이유. 뷰티 유튜버들은 카메라를 보면서 잘 연습하고 예쁘게 그리지만 저는 거울에 집중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카메라를 그렇게 의식을 잘하고 잘하시는지 모두 박수! 뷰티 유튜버 만세! 저는 절대 못하겠습니다. 아. 촬영 당시에는 편집으로 제가 그냥 자연스럽게 촬영한 척 하려고 했는데 편집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고기를 숙이고 있어서 그냥 제가 제 입으로 밝혀버렸습니다. 엄청 뻔뻔하게 처음부터 자연스러운 척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화장에 집중하느라 카메라를 얼마 못 봤어요. 이야 이론 말할 것 같으면 네티드하우스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200년 된 초코 가게입니다 300년 400년도 아닌 200년 된 초코 가게 얼마나 달달한지 한번 눈에 발라보겠습니다 역시나 소문대로 200년 된 초코 가게는 200년 동안 초코 가게에서 갇혀있던 그런 색깔입니다. 바르기만 해도 눈알이 촉촉해지는 그런 색깔인데요. 눈 끝과 앞머리를 음영을 줘서 가운데가 좀 밝아 보이게 이것을 제가 어서 주워 봤거든요. 이렇게 게리 뷰티에서 많이 하던데 이렇게 따라해 줍니다. 그래도 너무 어색하지 않게 눈 끝과 가운데를 잘 블렌딩 블렌딩 해 줍니다. 제가 블렌딩이라는 말도 알지요? 요즘 뷰티 프로그램을 자주 봐서 블렌딩이라는 말을 배워왔어요. 잘 비벼준다는 소리잖아요? 자연스럽게 섞어준다. 그 뜻으로 이렇게 음, 그 자몽색과 뭐, 200년 된초코깡이랑 솔솔 말린 솔방울이 눈에서 잘녹을수 있게끔 얹혀줍니다. 잘 섞어주고 비벼주고 <웃음> 그렇게 <웃음> 맘대로 해주세요. 이 아이브로우 스탬프 이게 얼마나 간편한지 보실래요? 뚜껑을 열어서 스탬프를 꺼낸 뒤에 도장을 딱 찍습니다. 그 상태로요. 눈썹을 발라 줄 건데요. 어떻게 찍어 주냐면 자기 눈 라인에 맞춰서 딱 하고 찍어 주면 안녕하세요 여정입니다. 방금 더빙은 제가 한게 아니고 지금부터 제가 합니다. 자 이렇게 어 정말 어, 잘 발렸죠? 어 이렇게 제가 될줄 알았어요. 전 이렇게 될줄 알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잘안된 부분을 이렇게 좀 보완을 해주세요. 브러쉬로 좀 이렇게 다듬어주세요. 눈썹을 예쁘게 진하게 그려진 부분은 다시 쿠션으로 접어줍니다. 어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실수를 하고 있네요. 고치고 고치다 보면은 이렇게 눈 위에 군고구마가 공짜로 생깁니다. 겨울철 군고구마 드시고 싶으신 분은 눈에다가 칠해서 드세요. 이거 화장실 <웃음> 라라라라 전 이렇게 될줄 알았어요. 다시 예쁘게 될줄 알았다고요. 자 이렇게 쿠션으로 가려주니까 되잖아요. 안 되는 건 없어요. 이렇게 수정을 해줍니다. 오, 저도 더빙을 하면서 되게 당황스럽네요 지완이가 갑자기 저렇게 <웃음> 나올 줄 저도 몰랐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우 정말 나 몰라 뽀뽀쟁이 틈만 나면 그냥 뽀뽀할라고 우수한 영상 매체인 비디오를 다르게 선택 활용하여 맑고 고운 심성을 가꾸도록 이 친구는 제 영상에 나올 때마다 저를 아주 긴장되게 만드는 친구입니다. 아르데코 보스트 원티드 컨투어 팔레트 오, 드디어 말했다. 저왼쪽에 있는 애를 칠해줄 겁니다. 바로 턱 그리고 이마 쪽에 칠해줄 거죠. 그리고, 그리고 제일 왼쪽에 있는 아이랑 오른쪽에 있는 제일 하얀 아이를 섞어서 탕탕 하고 치고 가운데와 T존 있잖아요. 이마랑 콧대 거기를 살려줄 겁니다. 저 하얀색깔이랑 살구색깔을 섞어서 하이라이트를 해주면 오지게 코가 살아요. 또 콧대가 산다고요. 알았어요? 화내는 건 아니고 너무 좋아서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다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침을 흘리는 거는 제가 방금 어, 아, 레모나 씨를 먹어서 그런 거니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 콧대에 세우는 제 모습을 아름답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콧대를 쉐딩을 해줄 건데요 콧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콧그윗그 그 뭐라 그러지 윗대는 낮은데 아래가 좀잘 뻗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래를 항상 강조를 해 주고 있어요 위에까지 칠해 버리면은 더 어색하고 낮아 보이더라고요 만약에 다른 방법이 있으신 분들은 세상에 이런 일에 제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웃음> 페리페라 잉크카라 메이플로드 입니다. 저는 이 아이를 위아래로 다 발라줄 거예요 그래야 좀 눈이 몽환적이고 약간 사실 마스카라가 찹쌀떡에 묻어가지고 좀 눈에 털이 잘못난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몽환적이에요. 누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다른 그런 마스카라법인데 저는 좋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몽환적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제 눈썹에 불만이 계신 분들은 www.112에 전화하셔서 신고를 해주시면 제가 벌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VDL 하이드로 미스트 방금 거는 장난이었고요 지금부터 진짜입니다 VDL 하이드로 마이 미스트 이거 진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선물 받은 건데 너무 좋아서 이게 좀 뭐라 해야 되지 수분감이 얼굴에 저장되는 느낌 얼굴속에 저장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렇게 저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식으로 꼭 발라주셔야 돼요 VDL 하이드로 미스트를 사시는 분들은 이렇게 공중에서 발라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뭐변지점프할때 발라주셔도 되고 파이어글라이딩할때 발라주셔도 되고 정말 좋은 헉. 제품입니다 꼭 공중에서 발라주셔야 돼요 얼굴에 직접 바르시면 안됩니다 음. 페리페라 외모성수기 이 친구는 진짜 제가 정말 좋아하는 틴트입니다. 바르면은 되게 그냥 딱 이것만 발라도 섞어바르지 않아도 예쁜 색깔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좀 섞어 발라줄 겁니다. 이렇게 잘펴 발라준 뒤에 맥레이디덴저 어우 삑사리는... 어... 암튼 레이디덴저 제가 립스틱을 너무 많이 발랐더니 의자가 됐어요.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자가 돼가지고 항상 제가 이거 펼쳐가지고 어디 앉거든요 다리 아플 때마다 레이디 댄저 이러고 립스틱 하늘 위로 팍 하고 던져 올리면은 의자가 팍 하고 펴져가지고 제가 앉을 수 있어요 네 개소리입니다 지금 제 머리 상태는 붙임머리를 해준 상태라서 한울 한울 집어가지고 일일이 머리를 펴줘야 됩니다 머리랑 머리가 이좀 엉키게 되면은 고데기가 잘 안먹거든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어 섹션을 잘 나눠서 손가락으로 들어 올린 다음에 제 머리랑 가짜 머리랑 잘 이렇게 펴주는 고데기로 잘 찝어주는 눌러주는 압축을 해준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압축해줘서 고데기로 잘 펴주고 밑에는 웨이브를 넣어줍니다 왼쪽은 고데기를 아예 안한 상태고 오른쪽은 안쪽으로 말아줬을 때 고데기 상태인데 확실히 고데기를 해준 쪽이 좀더 짧아지지만 웨이브 때문에 좀더 풍성하고 예쁜 머릿결을 연출할수 있습니다 약간 긴 생머리가 부시시한 면 때문에 좀더 붙임머리가 티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고데기를 하는게 너무 귀찮아서 항상 묶고 다니거나 그냥 일대로 펴서 긴 생머리로 다니는데 이렇게 멋을 부리곤 할 때는 왜 어, 방금 돌발상황으로 누가 트름을 하는 바람에 어, 더빙이 끊겼는데요. 지금은 못된 캣에서 산 귀걸이를 머리에 아니, 아니 귀에 달아줄 겁니다. 자 이렇게 제 겨울 메이크업은 끝났습니다. 왕성 완성된 제 모습을 같이 보실까요? 렛츠 고고고고! Go, go, go, go.